간장 게장 먹어볼까?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설레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으려고 준비했지. 오늘 게장 먹는 법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간장게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간장게장은 인천 3대게장의 간장게장입니다 여기 평소에 제가 자주 먹는 단골집인데요 게장은 딱 뒤집은 다음에 요배 부분이 있거든요 고기를 똑 따면 은 고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한번 먹고 <웃음> 그거는 딱 버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게딱지딱 뜯었는데 이게 싱싱하니까 안에 그대로 그냥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옆에 보면 물컹물컹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 먹는 거니까 다 빼주시면 되고요 개딱지 안에 보면 모래주머니가 있거든요 그거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쏙 빼면 모래주머니만 빠져요 그거는 반드시 제거를 하고 드셔야 됩니다 꼭 명심해주세요 그 다음에 반으로 가위로 따다닥 다 잘라서 탁 세팅을 하시면 아주 먹음직스럽게 간장게장 세팅 완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먹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개딱지 안에 있는 내장들을 따로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계란후라이도 같이 준비를 했고 밥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아이 요거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격벽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다리 하나당 칸 칸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뒷다리가 제일 살이 많다. 그래서 딱 뜯어주시면 요 사이로 손을 이렇게 딱 집어 넣으면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보이죠? 와. 딸이 먹는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진짜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보이세요? 깔끔? 저는 먹방이니까 뭔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드려야 돼서 큼직큼직하게 먹느라고 짜먹는데 저도 사실 집에서 게장 먹을 때에는 알뜰살뜰하게 먹고 있습니다. <웃음> 음. 그냥 이런 다리들도 한 숟가락 먹을 수 있다. 간장 이렇게 탁 절여진 이런 살. 근데 이렇게 또짜 먹는 게 장난 아니에요. 음 mm. 대망의 비빔국수가자 일단은 어떤 집에서 게장을 시켜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먹어보면서 간을 맞춰 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설탕은 살짝 넣긴 해야 되는데 간장게장에도 단맛이 있으니까 많이안 넣을게요 참기름 이향 살짝 정신차리고 보니 다 먹었다 <웃음> 한식이라서 식혜